완치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물개 아저씨입니다. 12주차 근황보고 드립니다. 렛쓰고 우선 이번 주는 매우 바쁜 한 주였습니다. 박물관의 면접을 봤습니다. 물론 걸어서 갔습니다. 3명 뽑는 자리에 30명이 지원을 해서 대기실에 테트리스 당했습니다. 당황했지만 면접은 그럭저럭 본것 같습니다. 원래는 근황보고를 화요일에 올려야 주차수가 딱딱 맞지만 화요일에는 면접이 있어 병원을 목요일로 밀었습니다. 11월 1일에 병원에서 기브스를 제거했습니다. 오늘로 딱한 달이 되는 날이죠. 12월 1일에 병원을 다녀온 뒤 따끈따끈한 근황 보고드립니다. 병원에서는 굉장히 예후가 좋다고 합니다. 뼈는 아치 굴곡이 살아나서 잘 고정되었고 붓기도 다른 환자들과 비교해서 확연히 많이 빠졌다고 하네요. 걷는 것만 열심히 해서 떨어진 골밀도를 올려주라 합니다. 사실 걷는 것은 저번 주부터 급격하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좀 어기적거리고 걷기는 해도 속도도 나쁘지 않고, 미키마우스처럼 흥에 넘쳐서 걸으면 많이 티납니다. 운동도 꾸준히 나가고 있고, 그랬더니 살이 빠졌더라고요 12월 중순에서 크리스마스 지음에는 정상보행을 예상하고 있고, 지금도 걷는 게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서 매우 고무적입니다. 걸을 수 있는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내가 걸을 수 있다니, 내가 걸을 수 있다니, 완치의 그날까지 모두 건강 행복하십시오.